이와 같이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사용을 하면 발생하는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방향은도알 수가 있지만 힘의 크기도 실제로는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힘이 크기가 이제 F 라고 하고 그죠 F 라고 하고 이제 자속 밀도 자속 밀도 라고 표현하죠 단위 면적당에 어, 작용하는 어, 자속이기 때문에 어, B 라고 표현을 했을 때요 안에 그 도선 길이가 Lm 라고 하면 Lm 라고 하면 그러고 이제 요 도선하고 요 자기장사의 이 방향각이 이제 세타라고 하면 세타라고 하면 어, 전류가 흐를 때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 하는 공식이 뭐 있기는 있습니다. 다시 제가 좀 간단하게 그리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되요. 이건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전자력의 방향도 알 수가 있지만 뭐 크기도 알수 있는 공식이 이미 남아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 그려놨는데요. 왼쪽에 이제 N극이 있고, 오른쪽에 S극이 있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NSS로 자력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제 요게 이제 단위 면적에, 단위 면적에 자력선이, 단위 면적은 뭐 1m, 뭐 1m 이렇게 되겠죠. 그죠? 1m, 1m 사이에 종이를 놓았을 때그 종이를 뚫고 나가는 자력선이 뭐몇 외바 라든지 이렇게 표현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위 면적 딱 나가는 거니까요 단위 면적에 대해서는 뭐 외바 퍼미터 제곱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자속 밀도 밀도는 뭐 단위 면적이나 단위 최적당 어, 양을 이야기 하는 거니까 밀도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비가 걸렸을 때 도선의 전류는 이제 I가 흐르고 있고 그죠? I가 흐르고 있다. 자로씁니다 I가 흐르고 있고 이 도선하고 이 자기장 사이의 각도가 θ라고 할때 각도를 θ라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 30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할때 그 도선의 길이가 또 l이라고 하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 f는 B입니다. b -I l 입니다 bil sin 세타 이렇게 나타냅니다. 뭐 뉴턴 단위겠죠? 그래서 bil sin 세타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도가 이제 90도가 돼 가지고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도선을 수직으로 완전히 위에서 봤을 때, 각도가 90도, 이렇게 딱 놓으면 그죠? F는 B, I, L, 사인, 시탄데 사인이 90도가 돼가지고, 그죠? 사인 값은, 보통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리는데, 각도가 90도, 요점은 180도, 요점은 0도, 여기는 270도, 여기는 360도 해서 한 바퀴 뺑 돌아갑니다. 뺑 돌아가는데 90도가 되면 값이 제일 커집니다. 값이 1이라고 동의하기 하죠. 크기가 1입니다. 어, 270도, 27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90도는 값이 1입니다. 그렇게 되면, F는 BIL이 돼가지고, 자석 밀도하고, 전류하고, 도선의 길이를 곱하면 받는 힘의 크기가 나온다. 이때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장에, 자기장에, 90도로 놓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못 하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크기는 자, 자속 밀도하고 전류하고 도선의 길이를 곱한 거하고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힘의 단위 중에서 그죠? 뉴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힘의 단위는 키로그램이죠. 그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키로그램 초등학교에서는 중이라고 봅니다. 키로그램 중. 이 중은 중력의 중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 체중계로 단 몸무게를 달면 체중계 7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78 이렇게 나오면 키로그램인 경우에는 키로그램 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78kg, 대학에서는 중력의 중자를 안 쓰고, 포스의 F를 씁니다. 그래서, kg, F라고 보통 씁니다. kg, F, 뭐, kg, 중. 뭐, 같은 양이죠 얘는 뉴턴하고 조금 다릅니다. 1N은 뭐 9. 아니, 아니, 9.8N은 1kg입니다. 즉, 10kg가 되면 980이 되겠죠. 아, 900, 900, 아, 98, 아, 점이 없어지니까, 그죠? 98. 약 100N이 됩니다. 비슷하게 이제 점을 찍으면 10kg가 10kg가 100N이니까 1배죠. 그죠? 네. 그래서 뉴턴은 10분의 1 /10 단위입니다. 물체가 10kg짜리면 100N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뉴턴은 조금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크기가 10분의 1이다. 그래서 뉴턴 단위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단위계를 사용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로서 우리가 미터법을 쓰고 있잖아요. 미터법. 그 SI 단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 international standard의 주말입니다. 어,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 표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mks 단위라고 합니다. m은 미터고 그죠? K, k는 k g 무게죠. s는 세컨드 초를 얘기해요. 시간 단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mks 단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길이 될 때는 미터로 재고 무게를 될 때는 kg으로 재고 시간 잴 때는 초로 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는 피트 파운드 단위가 있죠. 그죠 피트를 쓰고 그죠? 파운드를 쓰고 시간은 초를 씁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피트 파운드 단위를 많이 쓰고 우리는 MKS 단위를 도량이 통일이 됐죠. 옛날에. 근데 이 MKS 단위를 <웃음> 발명한 사람들이 이 유럽 미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우리는 척관법이라는게 옛날에 있었는데 그죠? 척관법이라는게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근대 문명을 받아서 MKS 단위로 통일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인데 뭐 하여튼 <웃음> 어쩌겠습니까 자기들이 피트 파운드 단위를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무슨 소리로 이 피트가 사실 포트의 복수 잖아요. 그죠? 이건 단수고 얘는 복수입니다. 피트, 포트 포트가 뭡니까? 포트 웨어 포트는 발이죠. 그죠? 웨어는 입는거니까 신발입니다. 신발 <웃음> 그래서 왕의 왕의 발바닥 사이즈를 재가지고 뭐 뭐. 다리 사이즈를 제가 저 피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뭐 소문이 있는데 만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피트는 뭐 발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피트 파운드 단위를 쓰기 때문에 뭐 외국 제품들을 보면 파운드 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환산을 할 필요가 있죠. 환산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시간 정도에 피트파운드 단위라든지 MKS 단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책 뒤에 아마 이 내용들이 좀 나와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 많이 쓰는 여기 이제 전기전자공학이니까 전기전자공학에 많이 쓰는 단위들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자,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은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죠. 왼손 법칙은 뭘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그죠? 전자력의 방향이죠. 그죠? 네, 오른손 법칙은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기전력. 기전력은 지난번에 할 때도 잠깐 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볼타전지 할 때도 그죠? 기전력이라는 말을 썼죠. 그죠? 그래서 죠그 전기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기전력. 그래서 이제 자기장 안에 도체에다가 힘을 가여 하 도체를 움직일 때 여기서는 이제 실험을 다르게 합니다. 전기를 흘리는 게 아니고 도선에다가 그죠? 도체에다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다가 도선이죠. 그죠? 도선에다가 자기장 안에 이제 도선이 있는데 전기를 먼저 흘리는 게 아니고 힘을 먼저 가요. 힘을 먼저 가하면 전자기유도 때문에 도선에 전기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일어나는 전기력의 방향을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 이거는 오른손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손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여기 엄지손가락이죠. 그죠? 이운동이 도선의 운동방향. 검지 손가락이 자기 선 속의 방향, 중지가 뭐 기전적인 방향이 되겠네요. 그죠? 중지가 기전적인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지가 중요하고, 왼손 법칙에는 엄지가 중요하죠. 엄지 힘을 따지니까, 전자력을 따지니까. 얘는 중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F, B, 요거는 i가 아니고 e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지를 자기장의 자기 방향, 요거죠, 그죠? 엄지를 도체의 운동 방향과 일치시키면 중지가 기전력의 방향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그래가면서 조금 설명을 좀해 드리겠습니다. n s 극이 있어서 그죠 자기레익선이 이렇게 지나고 자기장 밀도를 자속 밀도를 B라고 하면 그죠 도선을 이렇게 나다고 합시다 앞뒤로 자기장 안에 이제 도선이 있는데 도선에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고 그죠?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고 도선을 움직입니다 손으로 손으로 붙잡고 움직이면 요 안에 전류가 발생한다 전류가 흐른다 그때 이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요 전류의 원인이 되는 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죠? 그렇죠? 전압이 발생하니까 전류가 발생하는데, 얘를 기전력이라고 하죠. 전기를 일으키는 힘. 그래서 보통 이제 그 E라고 또 많이 표시를 합니다. E. 장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이 자기장도 장이잖아요,죠? 그렇죠? 자기장. 근데, 전기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옛날에는 그 전기라든지 자기 현상에 대해서 전자가 있다는 이런 개념들을 몰랐기 때문에 뭐0년 전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공간, 일정 공간에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쇠부치가 가까이 갈수록 더 세게 끌어당겨지고 멀리 있을수록 힘이 좀 약해지고 아주 멀리 있으면 안안 안 당긴다. 이런 걸좀 알았어요. 실험을 통해서 알아서 아, 공간에도 무슨 구분이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장, 한문으로는 장 이렇게 쓰죠. 그렇죠? 한문으로 는 이렇게 씁니다. 한문을 요즘은 저 젊은 분들은 안 배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한문을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우리나라 한글이 아무래도 한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글 자체인데 원래는 한자로 쓰던 한글들이 많죠 그죠 시장할 때 그죠 시장은 그 뭐라고 합니까 물건을 파는 데를 이야기하지만은이것 한문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소를 나타냅니다 장소 장소할 때그 장자도 한문이죠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의미도 있고 범위의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다. 또는 전기장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힘이 미치는 방향. 힘이 미치는 범위. 여기까지는 서붙이에 놓으면 당겨온다. 여기 놓으면 더 많이 당겨온다. 여기 놓으면 더 세게 당겨온다. 하는 이, 이 힘, 범위. 범위를 장이라고 합니다. 장. 이거는 필드라고 합니다. by e l d. 기전력은 기전력은 일종의 이제 장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장, 장의 개념에서 땡겨오는 범위 그렇게 보통 따집니다. 뭐 자기장도 뭐 그런 식으로 따지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기장, 자기장이라는 말이 있다 그 정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기장 속에, 자기장 속에 도선을 놓았을 때, 도선을 이렇게 놓았을 때, 도선에 전기를 흘리지 않고 손으로 붙잡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손으로 붙잡고, 도선을 손으로 붙잡고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움직이면, 힘을 가해서 움직이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데 그죠 전류가 흐르는데 이전 전기를 일으키는 힘을 이라고 할때 그죠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 e 또는 뭐 볼트를 쓰죠 그죠 어, 전기장은 일종의 전압입니다 전압이기 때문에 이 전기장의 방향을 뭐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듯이 그죠 어, 전기장의 방향을 뭐 또는 기전력의 방향 방향을 설명하는 원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레밍 이분은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저도 또 오늘 수업을 했다가 수업 놓고 다른 일을하다보면 잊어버리는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연손 법칙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계속 지금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전자 유도 법칙입니다. 그래 지금 다음 페이지가 어, 전기분해,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 페이지가 렌즈의 법칙이죠. 어, 이까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꽤 흘러가지고 전자유도 법칙을 설명하고 뭐 대략 어, 마치는 방향으로 좀 어,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수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 지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옮겨 썼습니다만은 어, 전자 유도는 이게 지금 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코일의 양 끝에 검류계를 연결한 후 여기 코일입니다. 여기 코일이고 여기 양 끝에다가 검류계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개측기죠, 그렇죠? 예, 측정기입니다. 전류 측정기입니다. 금유결 연결한 다음에 금유결 연결한 다음에 통과하는 자속이 변화하면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하여 금융결의 침이 움직인다. 이것을 전자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앞에 플레밍을 오른손 법칙 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건 좀 그림이 지금 안그려져 있지만은 자기장 에서 그죠 도선을 이렇게 움직일 때 도선을 이렇게 움직여요 도선을 움직이면 도선에 뭐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를 흘리는 원천이 되는 전압이 있겠죠 그죠 전압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면 뭐 그런 전압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전기장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기장이 발생한다 즉 전류가 흐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을 체크하는 게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FBE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그 검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의 방향이 기전력의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유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자유도, 전자유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통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고 전류를 흘리면 전류를 아니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네요. 그죠? 아,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고 자, 코일의 양 끝에 금유계를 연결합니다.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고, 그죠? 통과하는 자속이 변화하면 코일의 기전력이 발생한다 해서 코일에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거죠. 뭘 가지고? 지금 사실 그 자, 자석하고, 그러니까 자기장, 자기하고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자꾸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을 운동을 시킵니다. 앞에 거는 코일을 갖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뭐 상대 운동이기 때문에 자석을 집어 넣었다 뺐다 합니다. 집어 넣었다 뺐다 왔다 갔다 하면 자기장이 변하는 게 되겠죠. 들어오면 세지고 나가면 약해지니까요.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게 전자유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유도. 금유의 예, 지침이 움직인다 한말한 말은 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석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 그죠? 자석을 아래 위로 움직이면 코일을 지나가는 자속이 변화하여 전자 유도에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 기전 적의 크기는 자석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게 여기에 델타파이가 자석입니다. 어, 시간,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쓴다. 이건 어, 뭐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자가 유도라는 것은 전자 유도라는 것은 빈통에다가 가운데가 뚫린 빈통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고 금유계를 이렇게 달면 전기를 흘리는 게 아니죠. 그죠? 금유계를 달면 그 상태에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그죠? 운동을 하면 요게 이제 자기장 변화가 되니까 요금방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기장의 사실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기전적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기전적 크기, 전압, 기전적이 전압이니까 전압 크기가 요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뭐, 도체에 자속을 끊었을 때 자속은 자기장이잖아요. 그죠? 도체에도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도 전자유도라고. 그 앞에 한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 그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되어 있는데, 그죠?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면 전기가 이 코일에 흐릅니다, 그죠 어, 코일에 흐르, 흐른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원형 코일이고, 얘는 이제 어, 이것도 원형 코일이니 <웃음> 따지고 보면 그죠 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플레밍의 오, 오른손 법칙하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직선 도선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원통형 그 다음에 솔레니드 모양의 도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통이 있다고 할때 그죠? 원통 속이 이렇게 비었다고 해요. 하고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죠? 선을 도선을 이렇게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습기를 답니다. 예, 검유계를 이렇게 예, 답니다. 검유계가 갈바노메타니까 g 라고 쓰죠. 예. 검유계를 달면, 검유계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하는 장치니까, 전류를 흘리는 게 아니고, 검유계만 이렇게 달아놔요. 예, 속이 비었으니까, 뭐, 책에서와 같이 막대 자석을 가지고, 오죠 여기 뭐, 응? 음? 을 어쨌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색깔 거꾸로 됐네. 뭐, ns라고 하든지, 뭐 sn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자석이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돌아가겠죠. 손으로 붙잡고 그죠 얘를 손으로 붙잡고 넣었다가 뺐다가 합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요 코일 금방에, 코일 금방에 자속이 세졌다 약해졌답니다. 그렇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빠져나가는 거 방해하는 방향, 당기려 그러고, 집어넣으려 그러면 들어오는 거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코일에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코일에 결국 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전력이 생긴다. 전압이 기전력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니까 결국은 전압이죠. 그래서 전이차가 발생해가지고 전류가 흐릅니다.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한다. 그런 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요 크기가 뭐 크기가 시간에 따라 왔다 갔다 운동을 하니까 이제 변하는데 크기를 뭐 보통 v v 는 전압은 또는 뭐 기전력은 같은 말입니다. V로서든 E로서든 뭐 비슷비슷합니다. K, 델타파이, 델타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속 밀도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속 밀도의 변화. 분수죠. 그죠?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초에 몇번 왔다 갔다 했냐. 뭐 그런 거와 관계가 있어요. 1초에 몇번 왔다 갔다 했냐. 그래서 얘는 시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10초에 3번 왔다 갔다 했다. 또는 뭐 10초에 5번 왔다 갔다 했다. 이 값이 다르잖아요. 그죠? 10초에 5번 왔다 갔다 하면 전압이 더 많이 생깁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자기도를 가지고 전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 대표적인 예가 뭐 모터 비슷하게 생긴 자전거 바퀴 예그 자전거의 전조동을연달에는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퀴에다가 따라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일으켰죠. 그죠. 그렇게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전동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은 전동기 라는게 전기를 주면 모터가 그러니까 축이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동기는 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를 주면 그죠. 전기를 주면 모터가 삥돕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기계적 힘을 또는 뭐 기계 기계 일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일. 기계적 일이라고 말, 아 이게 강명이 안돼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모터라고 할때 그죠? 여기 모터라고 할때 모터는 그죠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면 그죠 전기를 걸어서 전류를 흘린다는 것은 전기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일, 전기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축을 회전을 시키니까 기계적인 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전기적인 일을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 어, 변환 장치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모터를 축을 손으로 잡고 거꾸로 돌리면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환 효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자석을 넣다 뺐다 하면 그죠? 넣다 뺐다 하면 전압이 걸려가지고 전류가 흐른다, 전자기 유도가 발생한다. 그 원리를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니까 전기가 발생하더라. 자기장 변화가 있으면 전기가 발생하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게 요거죠. 그죠. k, delta pi, delta t. 뭐요거는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장 변화. 시간에 따라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한다. 변화에 비례해서 전압이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페르데이 법칙하고 렌즈의 법칙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흘러서 녹화 시간이 지금 30분을 넘어가서 지금 앞에 20분 20분 40분을 했기 때문에 70분이 넘어가서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수업은 요것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자료는 그대로 있고 그 요건 사실 설명이기 때문에 책을 좀 읽어보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가급적이면 옮겨 적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적으면 또좀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옮겨 적는 방식으로 어 문장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 보시든지 아니면 요 파워포인트 제가 지난 시간부터는 파워포인트를 1장부터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걸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추가해서 올라가니까 앞에 걸 혹시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필요 따로 뭐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그대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기장 전자유도에 대해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그리고 앙페르의 뭐 법칙 이런거 오른나사의 법칙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